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어, 요번 노션 활용법의 주제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두 개의 분할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전에 저희가 이 노션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두개 있는 것을 이제 이게 블록 두 개죠. 이 블록 두 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사진을 어, 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끌다가 어 제일 오른쪽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렇게 분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홈페이지나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처럼 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그 노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리스트 테이블 아니면은 아,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테이블 형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 위에처럼 어, 이렇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 놓으면은 분할이 안 됩니다. 음, 아무리 놓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화면 오른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때문에 요거를 놓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요 배치를 할 왼쪽과 오른쪽을 텍스트 형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 리스트 이제 위치 이런 식으로 하나 놓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리스트 위치 이런 식으로 두개의 블록을 만들어 냅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요 얘네 얘네들 위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똑같이 위에서 저희가 어, 살펴본 것과 같이 오른쪽 리스트 위치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놓고 싶은 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나 아니면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요 왼쪽 위치에 있는 곳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여기다 놓으지 마시고요 여 분할된 거 있죠 표시가 되죠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리스트 위치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두 개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위치가 이렇게 분할이 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필요 없으면은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삭제를 하면 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그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통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경우나 뭐 게시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메인 페이지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떤 노션과 관련된 뉴스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뉴스들을 한 화면에 같이 이게 페이지 화면에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